시작하기 앞서 사장님이 이거는 알려달라 하네요 제발 좀 시... 튜토리얼 <웃음> 하고 게임 시작하라고 하네요 네 나레이션이 바뀐 이유는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목소리도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할 쇼케이스는 프로젝트 슬레이어의 오니 가이드입니다 시작하죠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카타나를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농사 캐스트나 나무배달 캐스트를 해서 돈을 벌고 대장간에 가서 카타나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서 초반 캐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오늘을 잡을 때의 팁은 맞고 때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몇력 보스한테도 통합니다. 추가로 기절한 NPC 또는 유저를 드는 키는 H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캐트를 깨면 보스를 잡게 되는데 이 보스는 가드를 부수기도 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보스 관련 피은 공섭에서는 유저들이 대부분 잡고 있기에 중간에 껴서 몇 번만 때리면 됩니다 몇 번만 때려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마을에서는 10레벨까지 키우고 10레벨까지 키우면 다음으로 오니 동굴로 가면 됩니다 게임에서 지도를 주기에 길 찾기가 쉽습니다 또한 초반에는 지도 포인트두개를 주기에 포인트를 사용하여 가고 싶은 곳을 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 다음 레벨업 장소인 동굴은 시장마을과 가깝게 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지도는 포인트로 사서 길 찾을 수 있기에 포인트를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동굴에서 오늘 테스트를 하면서 15레벨까지 올리면 돈가 되기 위한 레벨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원니가 되기 위해서는 무전을 찾아야 합니다. 무전은 밤마다 무조건 스폰되며 무전 스폰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스폰 위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스폰 위치를 정리해뒀으니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무전 캐티의 내용은 첫 번째로 푸른 피아나 찾기 두 번째는 의사형 반대로 오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소름 피아나는 랩에서 랜덤으로 스폰 됩니다. 스폰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완벽히 파악을 못했기에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의사의 양반 위치는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습니다. 의사의 양반을 무잔한테 데려다 주면 테스트 완료입니다. 테스트를 완료하면 무잔이 티를 주는데 그 피를 마시면 오류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100%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기에 실패하면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제 오니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니는 무전한테 테스트를 받아서 레벨을 올리면 됩니다. 무전 테스트는 무전이 알아서주니 무전이 테스트를 줬다고 기억해 뜨면 무전 아이템을 들어서 테스트를 받으면 됩니다. 무전 테스트의 정류는 신호부 잡기, 기우 잡기, 사비토 잡기 하네미잡기 제니치잡기, 나비조택에서 미즈노토 열세 명 잡기이며 레벨이랑 경험치는 미즈노토 캐스트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태양에 타지 않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도 가문을 뽑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보스들을 잡으면 나오는 상자에서 1%의 확률로 뜨는 사카스를 얻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별기술은 스피니 따로 있습니다. 현재 혈기술 종류는 화살표, 폭혈, 해마리 리퍼 인명 스피드 이렇게 있습니다. 혈기술은 뭐가 좋다고 안 좋다 할것 없이 활용을 잘지켰습니다 혈기술은 아까 알려준 실내 센서터 가는 동굴에 있는 운이 NPC한테 가면 바쁠 수가 있습니다. 혈기술은 광도있으니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관련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퍼펙트 회피라는 게 있는데 퍼펙트 회피는 상대가 공격하는 타이밍에 완벽하게 맞춰 대시로 피하면 퍼펙트 회피가 되는데 이게 한번 성공하면 상대를 바로 스턴 걸어버려서 콤보를 다시 넣기 매우 좋습니다. 또한 퍼펙트 블록도 있고 상대만한테 맞다보면 오른쪽 밑에 축기가 뜨는데 축기 밑에 게이지가 차는 게 보이며 그 게이지가 다 찼을 때 q 를 누르면 콤보 획득도 가능합니다. 기본 콤보는 총 3종류가 있으며 그 기본 콤보 넣는 방법은 우클릭과 좌클릭을 커맨드에 맞춰서 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쇼케이스는 이 정도로 하며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